막간을 이용해서 커피 한잔 타왔습니다. 네, 커피 한잔 하시죠. 여러분들도.. 아.. 커피 한잔타갖고할걸저 <웃음> 혼자 마십니다. 여러분들.. 뭐 잠시 에, 동영상 보시는 분 계시면 동영상 끊고 잠시 가서 커피 한잔 타갖고 <웃음> 커피 한잔 하세요. 같이 마시게. 아셨죠? 오늘 타갖고 오세요. <웃음> 이 천일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만 아직 극락 세계는 못 봤습니다. 아직 그럴 이게 이그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아직까지 극락 극락 세계를 못 봤는가? 아 지옥은 봤습니다. 지옥은 보고 알았는데 극락은 못 봤습니다. 봤어요. 극락이 없을까요? <웃음> 참고로 이 천일은, 에뭐 저기 불가에서는 그 해탈을 해가지고 윤회를 안 하고 저 극락세계에서 그냥 무릉도운에서 띵가띵가 살았으면 좋겠다. 인간세상 이 사바세계에 안 왔으면 좋겠다.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불가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입니다. 그게 초기불교에도 강했죠? 소성불교. 소성불교에서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주된, 개인 수행, 그러니까 수행의 목적이었습니다. 목적이었고, 재성불교로 넘어오면서는, 개인적인 수행보다는 다 같이 살자. 그러니까,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소성불교나 초기불교에서는 나 혼자 살자. 나 혼자만이라도 살자. 그게 이제 깨달음의 그 목적이고, 저 도피한, 저극락세계 그쪽으로 어떤 한 단계에 이제 승화되어서 이제 윤회, 이 윤회의 고통을 안 느끼는, 못 느끼는, 이 사바세계 안 하고 싶음. 그게 저기였고, 변화되어 조금 발전 불교가 발전하면서 어? 나중에 소, 소승보다는 대승을 지향하는 그러면서 야나 혼자만 잘되고 나 혼자만 극락 갈게 아니라 너도 같이 가자 하는 그런 거 대중들 어? 사대부중들을 끌어안고 가는 그런 건데 여하튼 이 천일은 극락을 못 봤습니다. 그래서 에, 이 천일은 뭐 나중에는 뭐 생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에, 그냥 저 극락세계에서 뭐 윤회를 안하고 이 세상에 안오고 싶다든지 그런 생각은 안해봤습니다. 안해봤고 그냥 뭐 인간세상 재미있지 않습니까? 그죠? 어떻게 보면 은저 극락세계는 단조로울 것 같아요. 단조로울 것 같고 그냥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들이랑 부딪히고 이렇게 그냥 먹고 산다고 그냥 개고생도 좀 하고 <웃음> 이렇게 살다가 또 죽으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. 물론 이천일이 극락세계에서 살 주제가 될라나는 모르겠습니다만, 그러니까 이천일은 이제 그런 걸안 바란다는 거죠. 바라지도 않고 그냥. 인간색이 내려가지고, 인간들이랑 호흡하고 살고, 뭐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쵸? 여러분들 살기 힘드나요? 힘들어요. 그냥 웃으며 살아요. 우리 <웃음> 그 얘기하는 도중에, 오늘은 얘기가 길어, 저기, 그 이게 그막 30분 안 쫓기니까, 아, 좋네요, 진짜. 조금 전에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, 이 앞에 마트, 이 마트라는 동네 슈퍼에 그 담배를 사러 나왔었습니다. 근데 바람이 불으니까 그, 단풍나무 미스물이 한게 하나 있는데, 거기서 막 낙엽이 막 떨어졌어요. 낙엽이 막 떨어져서 굴르니까. 제가 그 모습을 딱 쳐다보니까, 아, 이제 겨울은 겨울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슈퍼를 딱가는데 그, 그, 슈퍼주인이 있길래 그랬습니다. 아이고, 이제 겨울이라 낙엽이 떨어지고 그러네. 그랬더니 한다 소리가, 슈퍼주인이 뭐라고 하냐. 아니, 왜 떨어지는데, 왜 낙엽이 일로 오냐고. <웃음> 그, <웃음> 자기네, 가그 앞으로 안나 봅니다. 알겠습니다. 아니, 낙엽 떨어지니, 떨어, 떨어지니까 바람 부니까그걸로 가든지, 그걸로 가든지, 지가 알아서 가겠지. 했더니, 그 양반은. 떨어지는데, 자기네가 이로 냐고 어, <웃음> 아, 오면, 그냥, 그냥 쓸든지, 내두든지 하면 되지. 했더니, 아, 발는데 발바닥에, 아니, 신발에 묻고. 아, 묻으면 털면 되고. <웃음> 여기 잠깐 대화였었습니다 이게 예, 예,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. 그죠? 아 그런데 그랬네요 낙엽에, 아낙엽이 음, 아, 떨어지냐고 뭐라고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. 아니 피었으니까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. 응?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. 그죠? 피었으니까 떨어지는 겁니다.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고요. 바람 부니까 바람 부는 대로 흩날리는 거고. 그거를 우메한 중생들이 왜 떨어지냐, 왜 난데 오냐, 내 가게로 오냐, 왜내 신발에 붙냐. 이런 소리를 합니다. 여러분, 잠시 요대와 듣고 뭐 듣기 는거 없어요? 인생은 그렇게 살, 이렇게, 이 천일, 천일이 던졌던 유부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다. 이래야 어떻게 되냐. 여러분 들 늙어가 침에 안 걸려요. 어? 아셨죠? 이 침에 안 걸리는 방법을, 특급 비밀을 좀 알려준 겁니다. 음. 자, 음. 자, 우리 이제 마저 얘기 들어가 보자고요. 음. 자, 그러면, 현생에, 이제, 이제, 본, 얘기 하는 겁니다. 그럼, 현생을 사는 대로 어떻게 잘 살았냐? 응? 이거 어떻게 잘 살아야, 나도 내 생에는 말이지, 저, 10대 재벌 가문이라든지 말이지, 뭐, 아니, 그건 안 되더라도, 그냥 평범하게 보통적으로 이렇게 살, 또살 수가, 있, 살, 살다가 갈 수가 있냐?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잘살아야죠 그러면 어떻게 잘사냐자 보세요. 옛날 여러분들이 그 학창 시절에 공부할 때 조금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성악설, 성선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. 각그 옛날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나름대로 주장한 이 학설이고, 아 본인들이 깨우친 말을 얘기한 얘긴데 성악설이든. 성, 선설이든 다 좋습니다. 다 좋아요. 근데 여러분들 이것만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에 악을 저지르거나 잘못된 걸 행했을 때도 아무런 제재가 없고 아무런 저재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 은이 세상, 이 지구가 이렇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. 물론 일견 막 자기네 나라에서 남의 나라를 침범해가지고, 민족을 죽이고, 군바 백성들을 죽이고, 나라를 막 그런 욕심에. <웃음> 그게 우리 지구의 역사인데, <웃음> 그래도 그것도 큰틀 안에서는 선을 추구했습니다. 선을 추구했어요.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, 그 얼마 전에 그뭐 부산행인가? 영화 보니까, 영화에서 보진 않았습니다만, 영화가 내용이 어떤 좀비 얘기고, 그러는데 이 지구, 이 지구는 좀비를 끌어들을들을끌들을 끌을, 끌을, 끌을, 끌을, 끌을, 끌을 겁니다. 아마 집 밖에도 못 나갈 걸요. 서로 죽이고 돈 뺏고 서로 죽이고 뺏어 있고, 이, 뭐 이러면 되니까 그죠. 이러면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거죠.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<웃음> 그러다 보이 지구의 이 영화. 지구의 현재 모습은 상상할 수가 없죠. <웃음>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. 그러니까 봐요. 우리가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해요. 이게 만약에 통용이 되고 묵인이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사회가 존재하겠습니까? 를 존재 안 되죠. 어떻게 가정유지 돼가 <웃음> 가정이 유지가 되고 사회가 유지가 됩니까? 절대 될 수가 없죠.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있느냐? 악보다는 선이라는 겁니다. 그죠? 악보다는 선이죠. 선과 악두 <웃음> 개를 딱 놓고 봤을 때, 선, 악, 이렇게 했을 때, 선이 우선이라는 거죠. 누군가 여러분들 막 저기 잘됐어 이제 아이고 쟤는 그렇게 애가 착하게 살더니 어? 북받았나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 막 못된 짓다 결국은 일찍 죽었다든지 세구랑 차고 들어갔어요 저 새끼 하는 짓거리 맨저 그지런하고 살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이 새끼야 이게 나와요 이게. 이게 바로 각자 마음 속에 있는 큰 정서입니다, 정서. 큰 뜻. 큰 뜻. 그래서 여러분들이, <웃음> 어, 현생을 살때잘 살아야 되는데, 그잘 사는 방법,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, 착하게 살아라, 이겁니다. 착하게 살아라. 그러면, 여러분 또 한가지 여기서 뭐가 있냐면 나만 착하게 살아서는 안됩니다. 그럼 뭐가 있냐면 뭐 아까 있죠 B B급 주어진 자기 운명대로 그것만 그대로 살다 가면은 다음 세상은 어떻게 써요? 내가 죄를 안 짓더라도 현생에 업을 안 쌓더라도 그냥 그대로 태어난 그대로만 살다가 그대로 폭 하고 죽어버리면 다음 생에도 비전이 없는 거예요 왜? 다음 생에 똑같이 가다가 폭폭 그냥 그 만큼만 그냥 그 만큼만 대등소이 하자 그냥 그 만큼만 가다가 폭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화 없이 태어난 그생 그대로 살는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러면 <웃음> 잘 살고 막띵까띵까 살던 사람들도 그럼 그 때로 살다가 폭 죽으면 그 다음에 똑같이 잘 살냐 그건 아닙니다 각자 자기 그.. 자기 태임 태어난 생명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우리 기대수치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지금 요즘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온통 시끄러운데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비난하고 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하는 게 도덕성 내지는 그레벨에서 지켜야 할 명분 이게 없었다는 거죠. 예, 대통령이면 은 대통령답게 뭐뭐답게 고위공직자면 고위공직자답게 처신을 하고 갈수 있는 그게 돼줘야 되는데 그게 안됐다는 거기에 분노하는 거죠. 저 밑에 그이 자범들 내지는 바닥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전 투구식으로 사는 그러한 면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.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이제 현생에 잘 나가는 A, A 클래스라 이거죠. A, A 클래스일 때. 그 거기에 맞는, 걸맞는 행위, 행동과 행 명분과 이런 거를 잘 행했을 때는 어, 그 사람 다음 생에도 A 클래스가 맞을 겁니다. A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요구되는 도덕성, 강직성, 이런 정의성, 이런 모든 것들이 엄중하다 보니까 현생에서는 더 힘든 거죠. 현생에서는. 다음 생 다음 생에 더 있는거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